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l h t b 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부동산 정보로서 지난 영상 아파트 전세금으로 내집을 마련하는 방법 1, 2편에 의해서 3편으로 아파트 전세금으로 상가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그리고 상가주택 등 집만을 전문으로 설계와 건축을 하는 건축 전문가로서 최근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지난 영상에서는 이러한 아파트 전셋값으로 내집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 지난 영상 2편에서는 아파트 전셋값으로 단독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영상 1, 2편에 이어서 3편으로 아파트 전세금으로 상가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6가지 항목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러한 내용은 아무 근거 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 전문가로서 직접 이러한 건물을 설계하고 건축한 실질적인 건축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하고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 순서에 따라서 첫번째로 아파트 전세금으로 건물주가 될수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이러한 상가주택은 꼬마 빌딩 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건물의 건물주가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 특히 직장인들의 로망이기도 합니다 오죽했으면 갓과 건물주의 합성어로 간물주라고까지 하는데 바로 이러한 건물주를 웬만한 아파트 전세금으로도 잘만 하면 건물주가 될 수가 있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아파트 전세가가 계속 올라 마포에 있는 어느 25평 아파트가 9억원 이상 한다는데 이 정도 비용이면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웬만한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의 상가주택 등을 매입하거나 건축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서울의 한복판을 제외한 지역과 특히 최근 많이 개발된 판교, 위례, 미사, 김포등 수도권 지역의 신도시의 상가주택 즉 꼬마 빌딩을 매입하거나 건축을 할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신도시 상가주택을 설명하겠는데 그러면 이를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간 관계상 모든 지역을 다 언급할 수는 없으니 대표적으로 신도시 상가주택의 사례로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판교, 광교, 미사, 김포 등 신도시는 교통, 생활환경, 자녀교육, 부동산적인 장례성 등 모든 면에서 서울 어느 지역에 못지않기 때문인 것이죠. 아니 어떤 면에서는 체계적인 도시계획이나 산으로 둘러싸인 자연환경 그리고 대체로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는 신도시의 특성으로 자녀들의 교육환경 등은 서울 어느 지역보다도 훨씬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이런 지역의 상가주택이라면 복잡한 서울의 좁고 답답한 아파트에 더욱이 전세로 사는 것과는 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코로나 사태 등을 감안할 때 훨씬 좋습니다 이러한 상가주택의 거주성이나 재테크, 부동산적인 면에 대해서는 이미 자세하게 설명한 영상이 있어서 이를 아래 더보기에 링크해 주겠으니 보시면 아주 상세한 내용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세번째로 아파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주성에 대해서 설명 드려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나치게 아파트만을 선호하는데 사실 아파트야 사람이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기능 즉 먹고 자고 싸는 기능만을 해소하기 위한 주방과 침실, 화장실 외에 거실이 있을 뿐인 좁고 답답하기 그지없는 공간입니다. 그런데도 아파트값은 말할 것도 없고 전세가 9억원이 넘는다니 이에 비해서 상가주택은 주로 지하나 1층은 어,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로 2층과 3층은 두 가구씩의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4층과 다락 및 옥상 정원은 주인 세대가 살고 있는 그러한 건물로 이 주인이 사는 공간은 아파트하고는 비할 바가 아닐 정도로 넓고 다양한 공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가주택의 한 주인 세대를 도면으로 소개해보면 4층에는 넓고 거실 천정구가 높은 거실과 주방 그리고 안방과 드레스룸 부부욕실, 파우더룸, 다음으로는 자녀방이 여기에도 있고 이쪽에도 두개큰 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양한 취미생활을 할수 있는 중정이 있습니다. 또 다락도 있는데 다락에는 아이들 놀이방이라든지 서재, 작업실 등 다양한 공간을 만들 수가 있어서 이러한 공간은 경사진 지붕에 뻐꾸기 창까지 있어서 아이들이나 특히 주부 등 누구에게나 로망의 공간이기도 하지요 뿐만 아니라 이 다락에서 밖으로 나가면 옥상 정원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운동이나 아이들의 놀이터, 주식공간으로 또는 텃밭이나 꽃밭 등 다양한 취미생활도 가능해서 특히 코로나 사태로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으로 온 가족이 온종일 집에 있어야 하는 시대에 좁고 답답한 아파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주성이 탁월합니다. 다음으로는 네번째로 재테크, 부동산적인 장래성과 은퇴 후대책으로서이 상가주택이 좋다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재테크라든지 부동산적인 장래성 등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전세금을 묵혀두는 아파트 전세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1층 상가나 혹은 자금력이 있다면 2, 3층 임대주택을 월세로 하는 경우 임대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서 재테크로 이만한 방법이 없고 그러므로 번듯한 건물의 건물주로서 부동산적인 장래성 또한 유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상가주택은 직장을 은퇴한 후 대책으로도 이보다 안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땅과 건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이나 경매 등 다른 재테크 방법보다 훨씬 안정적이며 매일 수익이 발생함으로써 은퇴 후 대책으로 많은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상가주택 건축사업은 비단 은퇴를 앞둔 직장인만이 아니라 젊은 직장인들에게도 이런 건축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사업은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으로 하는 젊은 직장인도 많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디벨로퍼는 특히 은퇴자들에게도 은퇴 후할수 있는 안정적인 사업으로도 추천할만한데 바로 이 점은 다른 어느 장점보다 훨씬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가주택을 건축한 경험으로 디벨로퍼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직장인들의 로망인 자기 사업을 할수 있기도 하고 특히 이제는 백세시대라는데도 불구하고 젊은 나이에 직장을 은퇴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이 할수 있는 직업이 된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그야말로 아무런 의미 없이 아파트 전세로 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장점이 많으며 이러한 실질적인 사례를 아래에 링크해 놓을 테니까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상가주택의 매입과 건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는데 그러면 이런 상가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것도 단독주택과 같이 기존 건물을 매입하는 방법과 건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을 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웃돈을 얹어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건물을 원하는 가격에 구하기 쉽지도 않고 또 낡은 건물이기도 해서 건축을 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사정상 여러 곳의 상가주택을 설명하기보다는 신도시 상가주택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자금계획을 알아보겠는데 자 보시는 표와 같이 우선 상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과 또 수익금액을 또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금액을 보면 땅값으로는 지역과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약 6억원에서 8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 건축비는 설계와 감리비, 재세금 등을 포함하는 경우에 건축규모와 공사의 질에 따라 다르지만 약 6억 내지 10억원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고 그래서 총 투자금액은 약12 내지 18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건물이다 완성되는 경우에는 지역과 위치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1층 같은 경우에는 약 5천만 원의 보증금과 500만 원의 월세를 받을 수가 있겠고 2, 3층에 있는 임대주택 4가구에 네 대해서는 약 8억 원 정도의 전세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금이 9억 원인 경우에는 총 17억 5천만 원의 월세 상가에서 나오는 5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총 투자금액이 이 금액이고 수익금액이 이 금액이니까 아마 차액으로 본다고 하면 5천만원 정도 손해를 보거나 잘하면 5억 5천만원 정도 이익을 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500만원 월세를 제외한 금액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문제는 자금의 흐름이겠죠 그러니까 건축을 하는 기간 동안 거주 문제인데 물론 이것은 각자의 자금 사정과 또 땅과 건축비는 대출이 가능한데 각자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어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러한 상가주택을 건축하는 사람치고 대출을 받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고 또 중요한 것은 이 투자비가 한꺼번에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억 내지 18억원이 만약 이런 건물을 사는 경우라면 일시에 투자가 되겠지만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공사비는 한꺼번에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즉, 땅값도 단계적으로 지불할 것이고, 또 공사비도, 이 공사비도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아, 지불되기 때문에 각자의 형편에 따라 융통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으며, 이와 같이 전세금으로도 이와 같은 경우로 이러한 건물을 지은 사례는 많습니다. 특히 상가주택은 땅값과 건축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은 무엇보다도 유리하고, 더욱이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다소 이율이 높은 자금을 활용하다가 이러한 건물이 완공된 후그 건물을 담보로 낮은 이율로 갈아타는 소위 브리치론 형식의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 등 사정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제가 지켜봤기 때문에 할 의지만 있다면 아파트 전세금으로 충분히 이런 상가 건물 즉 꼬마 빌딩의 건물주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첫 번째로 아파트 전세금으로 건물주가 될수 있다 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 신도시 상가주택 세 번째로는 아파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주성 네 번째로는 재테크와 부동산적인 장래성 그리고 은퇴 후의 대책으로 좋다고 하는 것과 다음으로는 상가주택의 매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이같이 아파트 전세금으로도 건물주가 될 수가 있는데 웬만한 사람이라면 생각하기에 따라 누구든지 건물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교통이나 출세금 등 면에서는 약간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 편의시설, 자녀들의 교육문제는 오히려 웬만한 서울보다 더 좋고 오히려 부동산적인 장례성이나 재테크, 은퇴 후 대책으로는 아파트 전세자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결국 조물주 이외 건물주라는 모든 사람들의 로망인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어떤 결단력과 추진력을 가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결단력과 추진력이라면 누구든지 그러한 전세금으로 번듯한 건물을 가진 건물주가 되는 데다가 매월 임대 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사는 사층과 다락 그리고 충전과 옥상 정원이 있는 집에 살면서 특히 층간소음에서 아이들을 해방시켜주는 것은 자녀들에게도 큰 보람이 될 것이며 이 모든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세를 살던 아파트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과 특히 계속 오르기만 하는 전세값 등을 고려하면 지금이 이런 상가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적기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를 아무쪼록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 보시기를 바라며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혹시 오늘의 말씀이 참고가 되셨다거나 또본 채널에서 계속되는 다른 참고 영상을 보시기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